제대로 먹어볼까? 볶음라면은 삼양라면이지? 아, 아니야 오늘은 매운맛 햄맛을 살리고 청양고추를 넣어서 양지맛 무국 베이스로 더욱 깊이 있게 깔끔하게 매운맛 그러면 쏘야다 얘는 아, 반개 케찹 세 스푼 <웃음> 미쳤다, 와! 120ml. 아니, 그냥 이렇게만 볶아 먹어도 엄청 맛있겠는데? 와, 너무 맛있다. 아직 끝나지 않았지? 어우, 어, 뭐야? 오늘은 삼양라면 냠냠냠 소세지 파프리카 넣고 볶아지 도서트랑 먹으면 좋은 맛해 먹는 건 혼자인데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삼양라면 매운맛으로 매콤 삼수야라면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켜주고 식용유 다진마늘 다진 마늘은 넣어도 되고, 안 넣어도 돼요 넣으면 더 맛있겠죠? 소세지! 진짜 엄청 맛있겠네 와... 소세지 마늘 붙은 거 봐, 와... 와, 이제 면, 면 투입하면 되겠다 꼬불꼬불한게 풀어지기만 하면 돼 그럼 요런 바로 투입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위에다가 마무리 와 진짜 맛있겠다 음료수 먼저! 아참, 이거 먹기 전에 빵 위에 올려먹으면 약간 피자 먹는 느낌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토스트기에다가 빵을 어, 원래 이거 이렇게 내리면 면 먼저 아,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. 이게. 아니, 이 매콤한 맛이 그냥 깔끔하게 아주 싹 잡아주는 느낌인걸. 너무 밸런스 잘 맞는데요? 소세지도. 치즈 소세지. 케첩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삼양라면 스프랑 진짜 너무 잘 어울려. 요 아까 소스 한번 이렇게 살짝 찍어 먹어보고 아니 이런 맛이? 저는 이제 좀더 맛있게 먹으려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막 넣어서 먹었는데 그게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까 삼양라면 매운맛 스프랑 케첩이랑 물이랑 섞어서 그냥 이렇게 볶아 드시면 될것 같아요. 어 먹으니까 덥네 어우 얘는 맨날 적응이 안돼 이야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피자빵 느낌 난다고 해가지고 접어 와, 아, 맛있다. 맛있다. 엄마! 이 양념장을 만들 때, 뭐야, <웃음> 언제 묻었어? 라면 두개 기준으로 만들었거든요? 그냥 스프를 두개다 넣고, 케찹을 좀더 넣고, 해가지고 더 버무렸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. 끝, 끝. 와우! 아, 이거 너무 잘 어울리겠는데? 이게 소스 맛이 강해지니까 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. 딱한 입에 딱 들어오게요. 말해 뭐해? 일단 너가자 간은!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그 레시피가 간이 딱 맞거든요? 지금 이제 좀 짭짤해졌는데 아니, 이게... <웃음> 무슨 말인지 알죠? 빵이랑 간이 아주 그냥... <웃음> 제가 이걸 해보니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재료! 파프리카가 진짜... 압도적인 것 같아요 파프리카 향이 진짜 깡패네 비주얼 장난 아니지 않아요?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 빵이랑 먹을거면 소세지도 넣으세요 소리 좋지 않아요? 좋아가지고 잘 먹었습니다! 아 오늘 삼양라면 매운맛을 볶아서 매콤 삼수열라면을 만들어 먹어 봤는데요 진짜 맛있어 완전 별미인데? 이거 뭐... <웃음> 술안주로도 좋고 식사로도 좋고 간식으로도... 간식? <웃음> 아무튼 되게... 저는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!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프리카랑 소세지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드셔도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치즈 넣으면 더 맛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알았죠 <웃음>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